이거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통관 조직을 통해 352개가 됩니다. 2월부터 10월까지 경로 방탄을 지하해 전통 가득이 염창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듣고 이것을 신중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토끼같이 큰 기록, 제가 잘 듣고 저희 공기자 함께 부지런하게 뛰어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편안함을 더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